나오하세요 나오세요, 나오세 나오세요. 옆으로. 마iseen, 나오세요. 나세요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나오세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세요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와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이 나오세요. 이렇게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는 어제 이쁘다. 안녕하세요. Uh. stop s t o t 세요트번해 주세요. 왼쪽으로 갈요 왼쪽으로 갈게요 저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앞에 나오세요 앞에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와 나와 나와 나 앞에다 나오세요 여기가 나와 조금 더 빨리. 그래. 조금 더 빨리 타고 갈게요. 잘 다녀와. 어, 플래시 지 어, 빨리 갈게요. 왜요, 왜 잔뜩 요래고 오, 앞에 지나가야 돼 앞에. 나오세요, 앞에. 들리가세요 아!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저쪽 네. 가시라고요. 아유, 기한 번, 기 기사 다 빼, 기사 다 빼. 아, 아. 인사 한세요잘 다녀오세요. 아. 여기, 여기 인사 한번부탁할게 여단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<덮쳐져. 목소리> 저기 <오늘> 안 <안치. 목소리>